안녕하십니까 건설업전문농사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. 오늘은 일용직 사업장별 8일 미만 근로에 관한 Q&A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 건강연금보험 문의드립니다. A라는 근로자가 한 현장이면서 A사업장 6월에 7일 근무, B사업장 7월에 7일 근무, 그리고 C사업장 8월에 7일 근무를 한다면 한 현장이면서 다른 사업장에 8일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 건강연금 취득 신고는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선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각 사업장별로 한 달에 8일 미만 근로로 건강연금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연금 가입 기준은 각 사업장별로 보기 때문이죠 다시 정리를 하자면 동일한 현장이라 하더라도 건강연금 가입은 각 사업장을 기준으로 그리고 각 사업장에서 사업장 적용 신고한 현장 기준으로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이면서 한달 이상 연속 근로 여부로 건강연금 가입을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일용직 사업장별 8일 미만 근로에 관한 Q&A를 살펴보았습니다.